지금 여기는 물보라가칩니다 하늘에서 보이시나요? 다와 서진에게 왔다면 왔다는 강우다 인제 군풍면 한계리에는 대성폭포를 찾았습니다 이곳 설악산의 대성폭포는 높이가 88m 이며 금강산의 구름폭포와 대성의 박임폭포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폭포에 속합니다 지금부터 탐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장수대 탐방로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핸위치에서 대성폭포까지 냈는데 아 여기 잘못하면 여기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외설악에 있는 장수대 분소를 찾아서 대성폭포만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시까지만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수대분소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대성폭포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한계폭포라는 어떤 그런 걸기가 있네요 지나갑니다 아, 두 번째 다리를 건넙니다 저기 계곡물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아마 폭포에서 계속 내려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대 분소에서 대성폭포까지는 1km 남짓 되는 거리였어요 거리가 1km 지만은 오르는 길은 계속해서 이렇게 데크 길입니다아 여기는 돌계단 갱사길이네요 그렇게 멀리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아, 계속해서 경사가 이어집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 장수대 분소에서 지금 한 500, 600m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계단길, 데크길이나 돌계단이 나옵니다. 계속 줄이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아, 그냥 이런 길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쭉 제가 서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또경사를 타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1차 간문을 통과했나요 산을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옛 성인들의 식기를 적어놓은 걸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런 극경사의 대컷길과 돌계단길이 이어집니다 지금 대승 폭포까지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올라온 듯합니다. 올라오는 길은 계속해서 급경사네요. 요 대곡길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중간에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저 저기 그런데 계곡에 물이 있는 거 보니까 저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 앞에 뭔가가 보입니다. 폭포인듯 한데요. 아, 여기가 전망대 인가 같습니다. 대성폭포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인데 뭐다 다 가렸어요. 다 가렸어요. 이 대성폭포 증만대 주변에 바위에 구천언하라는 한자가 안각되어 있는데 이 걸기는 중국의 신 200이 지은 여산폭포를 바라보며의 구조를 빌려온 것이라고 하는데 한 봐야 되겠네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구천은하라는 글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홉글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 천자는 여기 같아요 요리 요리 요리 요리 그 다음 은자 여기 있네요 구천은 하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요렇게 해서 구천은하가 이 바위에 새겨져 있네요 폭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서 멀리서 보이는데 잘안보이네요아 여기 서잘 보이나 봅니다. 아 여기 서잘 보이네. 이곳이 대성폭포고요아주있어 바위가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왼쪽과 오, 오른쪽에 어깨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위에 산의 정상은 머리 같아요 생김새가 이 폭포는 사람의 인체속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한계폭포 대성폭포 입니다 높이는 한 88m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3대 폭포 중에 하나 설악산의 대성폭포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 물줄기가 너무 가늘어요 그냥 가랑비 설비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떨어지는 높이는 88m 장관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못보는게 조금 아쉽네요 저 밑에는 하부에 지금 나무가 가려 가지고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전망대에서 폭포와의 거리가 먼 관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한번 당겨 봤습니다 이곳 대성폭포는 남수락 부분에 있는 폭포로서 중시행대의 백악기에 화강암으로 행성이 된 폭포입니다 단총형으로 되어 있고 수직 낙하형입니다 아주 멋진 주변의 산세와 잘 어우러진 대성폭포의 모습입니다 폭포를 많이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로 당겨서 상부의 폭포의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상부에서는 어느정도 수량이 형성되었다가 중간에 떨어지면서 전부 갈라져서 물보라가 치듯 내리고 있습니다 그 물보라가 하부의 폭포의 벽에 암벽에 닿아서 다시 물이 흘러 내리는 폭포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옮기면 은 이렇게 됩니다 줌으로 당기지 않고 그냥 멀리서 상부부터 하부에 폭포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한번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폭포수가 너무나 길게 못피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카메라에 담기질 않습니다 무려 88m의 암벽에 수직 낙하하는 형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폭포를 본 모습을 카메라로 잘라서 열 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부분 부분에 폭포의 모습이 대나무상하게 바뀌는 것을 이곳 대성폭포는 우리 선조들에게 많은 영광과 식기를 준 장소이기도 합니다. 숲이 많은 문인과 식객들이 이곳을 찾아서 자신의 마음과 느낌을 글로 표현한 것이 산을 오르면서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사람은 감명과 감동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망대에 오기 전에 바위에 새겨졌던 암각화된 구천언화 또한 조선시대의 명필 양사은이 구천언화를글기로 적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의 2 0이 여산폭포를 바라보며 적어놓은 9천원나라는 글귀와 똑같은 글자를 이곳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폭포의 하부와 상부를 연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당겨서 폭포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폭포의 상부도 자리를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의 모습은 또한 지금 전망대에서 보는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대성 폭포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길입니다. 섭씨 많은 사람들이 이 폭포를 보고 영감을 얻고 기운을 얻고 덫을 세웠을 것입니다. 폭포는 위에서 는 물줄기가 강하고 가운데서는 물벌어 가치고 하부에서 다시 모여서 계곡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웅장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제 폭포 상부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은 대성년 가는 길인데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가다가 저쪽 폭포 사이로 가는지 한번 보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성령 쪽으로 올라오니까요. 저 앞에 바로 저기에 대성폭포가 있는데, 와, 이 나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소나무. 그니까 대성폭포의 저 상부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 망대에서 봤는데, 아, 여기, 이제, 지나는 길에, 대승폭포의 상부는 보이네요, 이렇게. 에,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아까 전망대에서는 굉장히 멀었는데, 대승령 오르는 길에서 잠시 쳐다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마, 여기까지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기가 대승폭포의 상부 쪽이에요. 물줄기가 가늠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아, 대성폭포의 상부를 볼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상부에도 물줄기가 이렇게 가능니다저 일단 내려오는 물이 작아 가지고요 부닥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성폭포 전망대에서한 200m 정도 올라온 지점에 있습니다 폭포와의 거리는 저하고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제 코앞에서 대성폭포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근접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상부에서 중부로 그리고 하부로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을 그대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성폭포 상부 계곡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바로 대성폭포의 상부입니다. 계곡의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아 지금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10m를 빠져서 저 아래로 폭포로 떨어집니다. 이 커다란 넓은 바위 사이로 해서 폭포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높이가 88m 라고 하셨는데 저는 현재 상부에 올라와서 그 모습을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물보라가 칩니다, 물보라가. 그리고 여기는 천길 낭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다행히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고 튼튼하네요. 할 수는 없고요, 아래로. 자 이렇게 해서 보실 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바로 이곳이 대성폭포의 최상부 쪽이고요 저 건너편에 봤던 폭포의 전망대가 저쪽에 있습니다 현재 대성폭포의 상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건너편에 전망대가 있죠 대성폭포의 전망대가 있는데 바로 아래는 핵곡입니다 핵곡이고 자 여기는 지금 폭포의 상부입니다 상부에서 물보라가 쳐서 아래로 88m 정도 내려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물보라가 쳐서 위로 올라옵니다 시원합니다 얼굴에 막 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물이 지금 폭포로 내려가는 겁니다 폭포의 상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곡입니다 계곡 그런데 바로 여기는 천길 남편입니다 거의 100m 정도 되죠 자 여기가 대성폭포가 꺾여서 내려가는 지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 발이 시, 시원합니다 제가 물에 담갔습니다 이제는 폭포의 상부에서 천길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수의 모습을 그대로 카메라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찔합니다. 그냥 숙연해지고 조용해지고 말수가 없어집니다. 떨어지는 포커스의 모습을 계속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대성폭포의 상부 모습을 아, 마지막으로 보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대성폭포를 보고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폭포는 해발 한 785m 정도 위치에 뜬던것 같습니다 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성폭포를 촬영해 놓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줄기가 제가 볼 때는 약한데 아 여기에 대성폭포에 물줄기 입니다 여기도 강하지는 않네요 오늘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기리에 있는 대성폭포를 찾았습니다 설악산의 장수대 분소에서 탐방로를 따라서 1 k m 정도 올라오다 보면은 높이 88m의 대성폭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성폭포는 명성 제9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발 740m 에 높이 88m의 폭포이며 우리나라의 3대 폭포 중 하나에 속합니다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과 수직 낙하하는 폭포의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